<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이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글자 어떻게 읽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 이 글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 혹시 지금 스피치 학원 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나운서 학원? 아니면 연기를 배우고 계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발음을 지적을 받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발음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 발음을 신경을 써야 발음이 고쳐질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발음을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말을 할 때도 그 발음을 강조하게 되고 그 강조한 나머지 그 발음이 너무 귀에 거슬리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스미스미 사과를 먹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되는 발음을 천천히 이름절씩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로 빠르게 연습을 하고 빠르게 잘 되면 문맥이나 문장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어서라 단톡창이 있거든요. 이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뭐 카카오톡 그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일어서라 단톡창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가 이제 들어와 계세요. 저는 제가 뭐 드리는 정보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서로 좀 다양하게 소통을 하시고, 서로서로 서로 으쌰으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서 만든 창이거든요 아, 혼자 연습하기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말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바로 바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사람이 어, 저도 당연히 있지만 함께 공감하고 위로를 줄수 있는 또 다른 일어서라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이 창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웃음>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최근에 의 발음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웃음> 의 발음을 네,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말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읽지? 제가 단어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 단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사, 의자, 의식, 의류 의원 의미 단어의 처음에 의가 올 때는 그냥 의로 읽어 주시면 되는데 이의를 너무 느리게 읽으면 의 이렇게 돼요 근데 그냥 빠르게 의의의 의, 의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어의 두번째 오는 의예요 두번째 단어의 의가 오게 되면 이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알고 계신가요? 이 의는 이로 읽어도 되게 되어 있어요. 네, 한국 표준어 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단어의 두 번째 오는 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의, 편의, 회의, 주의, 거의.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조사 의는 에로 읽어도 된다라고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네, 한국 표준어 규정에 그렇다면 에로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의 상징, 국민의 심장, 출산의 고통. 내가 알지. <웃음>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자 이제 읽으실 수 있겠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단어의 처음에 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의는 의로 읽는다. 네 의. 두 번째 단어에 오는 의는 이로 읽는다. 의이 조사의는 에로 읽는다. 의 이에 자 단어에 다시 처음에 오는 의는 의로 읽는다. 의 마지막 단어의두 번째 오는 의는 이로 읽는다. 의이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의 이에 의이자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의. 에, 의. 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의의 네, 의, 의, 의, 의, 의 이렇게 읽지 않도록 한번 의 발음에 대해서 연습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 안에서 의 발음을 할 때는 당연히 이중 모음이니까 의와 이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어, 내가 혀가 움직여야 되는 동작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혀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의 발음이 너무 어색하고 길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으이 으이 <웃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신다면 내가 문장 안에서 의 발음을 할때 어색하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서 읽을 때이 의원은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보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파이 i t done.